자,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콘솔을 켜서 여기서 실습을 좀 진행해 볼게요. 자, 변수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어떤 값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죠.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는 값이 뭘까요? 2입니다 그럼 제가 x를 100, 1000이라고 하고 다시 x 플러스 y를 하면 이제 값이 1001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? 자, 바로 이 맥락에서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것을 변수,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즉, 오른쪽 항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라는 대입연산자고요 이 대입연산자를 계산하면 이 대입연산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좌항과 우항을 결합해서 우항의 값을 만들어낸다는 라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음.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? 직접 찍어 볼까요? 짜잔. 예. 뭐라고 막 그러죠. 그렇죠? 자,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에다가 2를 대입한 겁니다. 당연히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안 되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자이 x라고 하는 것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이 바뀔 수 있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는 변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, 항상 상자를 써서 바뀌지 않는다는 뜻에서 상수,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합니다 자 써볼까요? veryable 그리고 constant 이렇게 o n 과컨스턴트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음, 변수를 왜 쓰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자, 변수를 왜 쓰는가는 어, 너무 너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꼭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. 특히나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예, 공식이라는 걸 생각,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그냥 예제로, 변수의 힘을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불완전한 예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자열을 한번 써볼게요 자, 이렇게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문 어떤 글을 우리가 쓴다 그리고 그글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고잉이라는 저의 닉네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세 군데, 세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세 개가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. 그냥 실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. 예. 이거 조금 실행 실용적으로 alert을 한번 해볼까요? 얘는 경고창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. 그리고 이안에 이고잉이라는 텍스트가 어딘가에 들어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글이 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어디가 이글 안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여기 있는 이고잉이 예를 들면 리체로 바뀌어야 된다. 자 실행시키면 짜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고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. 왜요?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죠. 빠트린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리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만약 에 이렇게라면 이걸 고치는 게 보통 어렵겠어요? 많이 어려울 겁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바로 변수를 쓰는 것이죠. 자 저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겠습니다.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거든요. 여러분 실행을 유보하고 싶을 때는 시프트 엔터를 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lert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.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변수화 시킵니다. 자 여기 큰따옴표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큰따옴표를 이렇게 치면 문자열이 여기서 끝납니다. 자 그럼 거기다가 더하기 그리고 이 부분은 name이라고 하고 더하기, 그리고 문자열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표를 쓰면 변수 처리가 된 거예요. 자, 이걸 카피해서 여기도 붙여넣기, 그리고 여기도 붙여넣기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1억 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 짜잔! 여기에 모든 내용이 이고잉으로 e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드를 수정할 때는 더 이상 이 부분에는 더 이상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신경 쓰면 돼요?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리체 라고 바꾸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예임임이라고 되어 있는 바뀌어야 될 부분은 리체라고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,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수많은 변수의 효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때는 예, 가급적 앞에다가 vr 이라는 키워드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비슷한데 예, vr 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습관이니까 예. V.I.를 좀 붙여주시고 이건 배리어블의 약자겠죠? 네임이라는 배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.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알기 전까지는 그냥 항상 V.I.를 쓰십시오. 네. 이렇게 써도 되지만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동시에 대입 연산자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예제를 보면은.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저것이 바로 말하자면 대입 연산자이고 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black이라고 하는 값이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음 말하자면 변수의 값이 된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